주식이 뭔지 배우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면 그저 막연히 뭔가 있으려니 하고 자꾸 미련을 둡니다. 얻어맞아 가면서도 잠시 잠깐 달래고 얼래주면 그려. 역시 그래도 희망은 이껏째 하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몇 년이 지나 폐장병이된 자신만을 돌아볼 뿐입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 묻지마로 무식한 돈질에 혹독한 시련기를 거쳤고 한 3년 가까이 잘하는 전문가에게 배우고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식과 심리적인 면을 잘 조화시키는 마인트 컨트롤 훈련도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배우고 나니 주식으로 큰 돈을 벌 뛰어난 눈이 생긴 게 아니라 주식의 실체를 제대로 볼줄 알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그저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내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 왜 투자를 본업으로 삼지 않고 어쩌다 간만에 오는 기회에만 적당히 투자하는지 그렇게 잘하는 주식을 업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다른 본업에 충실하는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스승의 눈에는 기회가 아니면 절대 주식에 투자란 없다는 것을 이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 주식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그것을 알았을 땐 이미 누구든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앞날에 다시금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주식은 결코 민초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로일 뿐이며 그와 공생공존하는 협작꾼들의 밥줄일 뿐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바로 당신을 상대로 주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항상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주식이며 집착과 미련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직도 주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막연히 느끼나요. 그러하다면 님은 혹독한 시련이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으면 두눈 멀뚱이 뜨고 린치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투자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으며 실제 경험 등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였고 그리고 잠시 동안의 기쁨도 만끽해 보면서 얻은 결실 중 일부를 저와 같은 많은 실패 속에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계실 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투자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억 단위로 날리신 분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깡통수도 없이 찾습니다. 저는 억 단위로 날린 사람 중 1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할수 있는 대부분의 거래를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 점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수익보다는 손실을 자주 내고 그것도 수익은 조금 내는 반면 손실은 크게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손실은 왜 자주 나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손절매 때문이겠지요. 내 네, 손절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손절매를 너무 짧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가는 절대로 그냥 오르거나 그냥 떨어지기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눌러주면서 오르고 반등하면서 내립니다. 그 정도 회이크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폭의 손절 라인이 필요합니다. 손절선을 너무 짧게 잡다 보니까 가끔은 손절매 원칙을 어기고 싶은 유혹도 자주 듭니다.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손절매 안하고 버텼더니 실제로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손절매 안하고 버텼다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하락하는 바람에 차마 손절매를 하지도 못하는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턴 정말 피가 마릅니다. 손절해야 할것 같은데 손절하면 급등할 것 같고 정말 인내의 시간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손절합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 갈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손절매 못하면 손가락 자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런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손가락 정말 잘라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절대 의지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백번천번 다짐해도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자동 스탑로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 중에 아직까지 자동 스탑로스에 대해 모르신다면 HTS 주문 메뉴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HTS들이 이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옵션 기준으로 최소한 10% 정도를 자동 손절매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치면 아주 큰 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적은 라인도 아닙니다. 자동 손절매는 반드시 시장가로 내놔야 합니다. 손절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팔아선 안되고 무조건 자동 스탑로스로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페이크는 충분히 견딜 정도의 손절선을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왜 손실은 크고 수익은 작은가? 손실라면 쉽게 만회하기 위해 달콤한 물타기라는 것을 합니다. 물타기는 정말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엄청난 손실을 냈어도 물타기 한 방으로 손쉽게 만회할 수 있고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타기 방법에 대해 정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연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물타기 전략의 치명적인 한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깡통을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타기는 언제나 깡통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왔어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다보면 결국 깡통에 이릅니다. 즉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지금 내 판단이 틀려서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 베팅에선 안된다는 말이고 차라리 손절될 때까지 그냥 태연히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아 손절이 안되고 반등하면 손실을 만회한 점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손절라인까지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서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오른다면 오히려 헤이크를 충분히 주고 누를 만큼 눌러준 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가 손실이 커지는 원인이라면 그럼 수익이 작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심의 부족과 함께 너무나 많은 헤이크에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헤이크면 어떨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에서 분명한 것은 위로든 아래로든 차트를 얼마나 희황찬란하게 그리건 간에 반드시 한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하락이었네 상승이었네 깨닫습니다. 손절매가 안됐으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차트가 중간에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손절매 폭보다 두배 이상의 충분히 큰 수익을 주기 전까지는 쉽게 입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분히 수익을 냈으면 그냥 입절하고 장마감하면 끝입니다 하루에 20에서 30% 먹었으면 정말 잘 먹은 것 아닙니까? 설령 100% 넘게까지 상승했더라도 그건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70%까지 올랐다가 다시 손절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부리지 마시고 수익 도중에 부분 입절하면서 결국 다 팔리면 그냥 장마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수는 그날 충분한 수익에 만족하며 미련 없이 장마감을 하지만 초보는 욕심에 눈이 멀어 100만원 가지고 50% 수익 매도 했는데 이번엔 500만원 투입합니다. 그것도 고점에서 조금만 더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수익 낸 50만원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200만원 찍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미들이 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그럼 손실보다는 수익을 자주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내려면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시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확률 높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에 따라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릴 때는 미친듯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저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암만 10년 20년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 안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예측하려 해서 더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처음엔 그래도 수익 좀 내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파생 공부할 시간에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분들은 주식 말고 다른 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 공부하는 열정으로 공부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특출한 능력을 키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인 자금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얘기들을 지켰어도 자금관리에 실패한다면 또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과 파생시장에 절대 큰돈 투자하지 마세요. 자신이 1년 이상 꾸준한 수익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심한 말로 호구 중에 개호구 같은 짓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놈중 하나였습니다. 수익이 미친 듯이 잘날때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을 불려도 충분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순식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깡통 난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검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실험하고 전략 연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발 모의 투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밈들이 연구하고 있는 전략 실제로 오랫동안 모트로만 실제처럼 운영해 보면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금방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한달 이상 매일같이 수익낸다는 목표로 모투 해보시고 그 정도 검증이 되면 실금액 소액으로 실제 투자를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미들은 마음이 급하지요. 심지어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투를 한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실제 돈을 넣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지요. 돈이 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투는 여러분들의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의 재산을 지켜줄 좋은 친구입니다. 자금 관리에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자기 투자금에 얼마만큼을 투입하느냐 입니다. 투자금이 천만원인데 천만원 다 투자해서 손절되면 900만원만 남습니다. 그럼 다시 100만원을 벌려면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몇 번의 실패로 5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치면 손해는 50% 난 것이지만 그것을 만회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가지고 베팅해야 합니다. 그럼 10% 손절이라고 치면 최소한 11번의 베팅을 할판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번 연속 졌어도 여전히 500만원만큼 매수할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부자들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여유자금이고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몇번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죠. 하지만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 베팅하면 깡통 차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몰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열판 정도는 견딜 만큼의 자금이 있으려면 투자금의 최대 50%만큼만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백전 백승 전략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마술 같은 전략은 없기 때문이죠. 돈을 어느 정도 꾸준히 벌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수익을 낼수 있는 매직은 이 시장에서 절대 없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몇 년간 매직을 찾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론은 매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있어도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전략은 없습니다. 매직을 찾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따라 꾸준히 51% 이상의 승률만 내도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그 정도만 정말 꾸준히 수익 낼수 있고 좋은 자금관리 전략과 결합시킬 수만 있다면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꿈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허황된 꿈을 향해 인생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머리로만 연구해서 나온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으며 완성해온 내용이니 잘 보시고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시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멋진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